네 안녕하세요. 마스클래스 FX의 양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같이 좀 분석을 하고 다음주 개장을 어, 좀 준비를 하는 어, 과정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보는 차트는 달러인데요. 어, 우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지금 5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이제 먼슬리 캔들 클로즈가 나왔어요. 4월달 먼슬리 캔들 클로즈가. 지금 보시면은 어, 크게 크게 바뀐 점은, 어, 딱히 없습니다. 약280 정도의 팁을 어, 이제, 최저점, 최고점으로 주고, 거의 3 0 0팁이죠 네, 이 정도 움직임을 줬는데, 계속해서 이제 하방의 움직임은, 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 약간 볼륨이 점점, 여기서는 물론 이제 3월달은 좀 달랐지만은, 3월달에는 이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볼륨이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지금 잔잔해지고 있는 어, 모습입니다, 볼륨 같은 경우에는. 어, 우선은 지금 계속해서 별다른 추가적인 움직임 없이 먼슬리에서 계속해서 이제 다운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위클리에서도 4시간 차트, 데일리 차트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하방 이제 방향을 숏을 계속해서 찾아주하거든요 어, 위클리 차트에서 보시듯이 어, 최저점 찍고 그렇죠? 최저점 찍고 그 다음에 어, 엄청 치고 올라왔지만은 약 천핍 가량으로 2주 동안 천핍 가량으로 엄청 치고 올라왔지만은 계속해서 이 하방 추세선 즉 다운 트렌드 라인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모습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가장 어, 쉽게 보자면은 여기 이 저점을 계속 어, 지금 뚫으려고 하는 어, 시도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이 하암 추세가 계속되는 한 해는 어이 서포트는 어 다음주에 그쵸 이번주에 이제 깨질 어 모, 모습이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켓 스트럭처 상으로도 마켓 스트럭처 상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이 브레이크 리테스트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을 셋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 셋업을 찾아 줄거예요 다만 이제 단타를 생각할 때에는 4시간 차트에서 단타 같은 것을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가격이 107 레벨 위로 올라가 준다면 매수를 어좀 이제 한109 정도까지 108.50에서 최대 109까지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이것은 107 이상으로 올라왔을 시입니다. 그래서 107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108.50 처음에 108 그리고 108.50 그리고 109 레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단위라는 걸볼수가 있죠? 단위. 5 0 단위, 108.5 그리고 109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 0 단위로 가장 첫 번째 매수를 한1 0 7점 위로 올라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한다면 첫 번째 타겟 108, 그 다음에 108.5, 그 다음에 109까지 최대 볼 수가 있겠거든요. 어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달러엔 하반거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에서도 다운 트렌드 그릴 수 있다면 은 이제 네이션 차트에서도 다운 트렌드 라인을 또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코렉티브 스트럭처 브레이크가 나와준다면 은 충분히 그 다음 레벨까지 볼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이제 유로엔 데일리 차트인데요. 어, 보시면은 여기가 중요한 서포트라는 것을 저희가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서포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에는 이곳이 이제 최근 만들어진 최저점이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전 영상을 이제 보시면은 어, 이러한 슬리피지가 왜 나오는지 어, 좀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 최저점을 이제 찾고 그렇죠? 약 어, 2019년 9월 달에 찾은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볼륨을 흡수를 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간 모습을 좀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 엄청난, 그렇죠? 엄청난 일본 캔들이 그렇죠? 목요일 날 클로즈 나왔어요. 자, 이럴 때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가격 풀백이 나왔을 때 항상 이제 저희가 매수를 했을 때 매수를 한다. 이제 매수를 할 거거든요. 매수를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룰이 있어요. 절대로 고점 매수를 하지 않고 저점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 봐도 지금 끝까지 위로 치고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최고점 최어이 우리가 최고점 최저점은 찾기가 힘들어도 이런 식으로 저점이 혹은 최고점 힌트가 될만한 곳의 구역을 우리가 충분히 차트를 보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을 했을 때 어, 저점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매도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고점이다 일시적으로 고점이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에는 항상 매수를 매수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기서의 매수가 아니라 충분히 그 다음 저점이 어디가 나올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그 이제 구역은 이 정도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와 준다면은. 이런식으로 또 매수를 저희가할 어 수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또 이제 그 마켓이 시작하기 전에 항상 셋업을 내어네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셔야 그 다음주에 좀 좋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좀 거래를 즉흥적으로 해버리면은 실력이 늘지도 않을 뿐으로 어 거래 성공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내어카운트에 계좌만 오히려 시장에 더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거래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 어카운트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그 다음 이제 서포트가 될 만한 구역을 찾았고요 내 시간 차트로 왔을 때어 이런 식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나중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레벨을 이제 서포트로 찾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딱 여기가 계속해서 서포트 유지가 되면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캔들이, 캔들이 움직임을 봐주고 서포트를 계속해서 찾는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107, 어, 107 레벨에서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107 서포트. 그리고 첫 번째 타겟은 1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2 0 0피의 어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로엔 간단합니다. 서포트 찾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매수를 노린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금 한번 봐볼게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뒀는데요. 어, 차트를 좀 이제 분석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이 차트가 어떠한 것을 의미를 하는지 조금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07, 아, 107이 되어 있는데 107로 잡아도 어, 문제가 안 됩니다. 107.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1640, 아, 107 아니고 1700이죠. 그리고 여기는 1575로 잡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차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 이 숫자들은, 서포트와 레지센스입니다. 진짜 한국어로 말하면은 저항선, 지지선이 되겠죠.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은, 이곳이 이제 마켓이 계속해서 최고점으로, 최고점으로 테스트를 한 구역이다. 라는 것을 보았고요그 다음에 추세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어줌으로써, 어, 브레이크를 이제 찾고 또다시 올라갔을 때이 레지센스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뚫는지 그리고 유지가 된다면 이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를 나오는지 브레이크가 나오는지 만약에 브레이크가 나온다 하면은 조금 더 말씀 아까 드렸죠. 우리가 저점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나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왔을 때 보시면 화살표 조그맣게 그려뒀죠. 여기. 보시면 그쵸? 그래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골드 같은 경우는 이1675 서포트를 찾고, 1 1 7 5 서포트를 찾고, 일시적으로 12시간 동안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트렌드 라인을 뚫지 못하면, 이 하방 추세선을 뚫지 못하면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도 셋업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추세선을 뚫어버린다면은 계속해서 수직 상승을 할 것으로도 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캐나디안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달러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이제 숏 포지션을 저번 주에 이제 아주 좋은 거래를 가져가면서 마이너스 어, 61.8 피보나치 타겟까지 정확하게 이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백을 준 모습이죠. 자 이것을 이제 새롭게 좀 분석을 한다면은 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간단합니다. 노란 색깔로 서포트와 레진스를 잡아줌으로써 우리의 이제 거래 구역이 레인지가 어딘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트렌드라인을 또 잡아주면서 어, 이 트렌드라인을 보셨으니까 그 다음 레진스 하는 것은 이제 다음 타깃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또 달러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또 고점에 있는 거죠 한 움직임의 고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고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한 파동의 고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있을 때 고점에서는 저희가 매수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똑같이 가격이 어느 정도 풀백을 주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풀백을 주었을 때 저희가 다른 힌트들을 가져가면서 예를 들어서 트렌드 라인 터치, 뭐 서포트 유지, 마켓 스트럭처, 카운트 트렌드 라인 리테스트 등 여러 가지 힌트를 사용을 하시면서 어 그다음에 매수 세럽을 서포트를 찾는 걸 보고 매수 세럽을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다 기본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힌트를 찾고 차트에서 인디케이터 하나도 없이 보조지표 하나도 없이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 차트에서 모든 힌트들이 다 있는데 보조지표처럼 이 차트들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 가지고 수치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다 레깅 인디케이터라고 부릅니다 레깅 인디케이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때에는 어, 뭐, 도움이 될수 있는, 뭐, 인디케이터 하나 정도는 있겠지만은, 두, 세 개, 네, 다섯 개,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내 차트가, 내 차트가 여기에 뭐, 4분의, 내 모니터에 4분의 1사이즈만 되고, 나머지는 다 보조 지표가 다 차지를 한다. 이런,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은, 어, 좀 잘못 거래하신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는데, 승률이 좋지 않다라는 분들은, 좀 잘못 거래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보조 지표에 너무 의존을 하시고 계신 거고, 이런 기본기 차트를 좀 읽을 줄 아는, 차트 패턴,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좀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고타임, 마스터 클래스 FX에 오시면 은 이러한 기술적 분석, 보조지표 하나도 없이 거래하는 방법을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완전 기초부터,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분들부터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지만 은 수익을 내시지 못하는 어, 그런 중수분들도 제가 다 나쁜 습관들을 제가 다 바꿔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패어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득필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